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진을 핸드폰에서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삼성 갤럭시 폰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성할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저는 네이버를 키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리무브 비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리무 브 비지 사이트가 나왔죠. 이미지 배경 제거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 업로드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아래 하단에 파일을 누릅니다. 그리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선택할게요. 잠시 후에, 배경이 날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다운로드 시작합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바로 나오죠. 자, 갤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갤러리로 가서 자이 사진이 원본 사진이에요. 그런데 배경이 날라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쉽게 배경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사진 위에다가 배경을 날린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이 될 만한 사진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은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이콘또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은 스티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은 갤러리 추가 라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이미지 추가 클릭 본 영상은 포토 에디터 버전 2.8.28.37 버전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으로 사진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상단에 점점점 3개를 누르시고 포토 에디터 정보를 누릅니다 그러면 포토 에디터 버전이 나옵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은 갤러리 추가 라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이미지 추가 클릭 그리고 제가 배경을 없앤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항목 을 선택 클릭하시면 바로 선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키우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가운데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옆에다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을 아주 쉽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글씨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살짝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글씨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아이콘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텍스트 T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티가 있고요 그리고 효과 그라데이션 있고 뭐 여러가지 타자기, 얇게, 기본, 그림자 뭐 이렇게 깔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라데이션으로 놓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은 완료를 누릅니다 그 글씨 들어간 게 보이시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글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다 됐다면 은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성도 되고 썸네일도 된다는 거죠 이게